다음 역은 신도림. 신도림. 이번에은 우리가 최종 장량의 심도림, 심도림 역입니다. 합정, 을지로 방면으로가실 고객께서는 내선순환 열차를 이용하시고 천안, 인천이나 의정부는 남지산 방면으로 가신 고객께서는 이번역에서 내리시기 바니다 매심때는 차 안에 두어 내리면 될요입니다 탑승동료들가 분들은 건너는 승강장, 감장, 건너는 승강장으로 가셔서 건너차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내리실 때내 시신 이이 왔는지 다시 한번 살펴고 주위에 주무시는 분이 있으며 깨워서 함께 내려주셔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서울 도료동사를 이루어 주소가 바니다